Yeah. Okay. Uh, welcome, everyone, to 2020 uh, World uh, Press Conference today. Uh, the conference will begin with uh, our team JDG. The order today will be Korea Media First, f o l l o w e d by English-speaking media, and conclude by uh, Chinese media. So now please read Korean media questions. 어 켄지 기자님께서 징동 혼미 감독님께 드린 질문인데요. 징동 스타일이 카나비 선수 키우기였는데 에피어 선업 시즌부터 정글이 부진하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뭐라 말하기가 그런데. 그냥 제가 더 오늘 잘 해줬어야 되는데 경험도 많고 했는데 그냥 제가 좀잘 못해서 그냥 졌다고 생각하지 선수들 은뭐 조금 당의 기복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아~ 문제는, 아~ 아~ 洪 아~ 教 아~ 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就是让卡纳比选手呃发育起来的，但是从夏季赛开始，好像这种打法慢慢的就消失了，请问他对这个说法是怎么看待的？然后 homie 教练的回答是，呃，今天他应该做的更好一点的，是因为自己做的不太好，所以队伍才会输。但是选手们的起伏是肯定会有一点，但是总体来说是因为我做的不够好，所以比赛才会失利的。 So the question was over to the coach, Ohm. Um. And so JDG were told to have a style of scaling Knavi and funneling all the gold into him. But starting from the summer split in the LPL, as he started to underperform, JDG has lost their style. So the question was about his thought on those kind of comments and he answered that, well, it's maybe because I wasn't And doing the best job, but I think players can also have ups and downs. But I don't think that was the critical reason. Okay, next question. Uh, Kreizen Esports <laughs> Kangji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Gangplank를 3번 상대 3번 상대를 어. Uh, 3, 3번 상대하셨는데 빈 선수 역시 자신 있어 하는 피긴 캠프랭크를어떻 억제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uh 쌍, 这是Corizon记者对Zoom选手的提问。今天连续三把都对上了呃冰选手的船长，然后他这这也是他非常有自信的一个英雄。请问你呃有没有做什么样的努力去抑制船长的发发育呢？ Uh, uh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회, 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So the question was over to Zoom. He played up against GP for three times in a row, which is um, Ben's confident pick. So how did you plan in shutting down the GP? And, And the answer was, actually I didn't manage to get the lead in the beginning, but I think because it's a very uh, late game champs, so I can still get some advantage ah, yeah. when the game, yeah. when the game um, continues. 오케이, 넥스 질문.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님께서 타나비 서진혁 선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패배인 무패이 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첫 번째 롤드컵을 막 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오늘 패배의 원인은 아마도 저희가 상대팀보다 더 많이 못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랬을 것 같고 저도 올드컵 일단 8강으로 마무리했는데 다음번에 올 기회가 된다면 더 높은 성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就是比赛失利的原因是什么？然后第一次进入到世界赛，呃，现在结束了世界赛之旅有什么感想？然后康纳比选手的回答是，呃，觉得今天呃，自己打的不太好，失误也比对方多，所以才输掉了比赛。然后第一次世界赛之旅以八强结尾了，呃，如果有下次有机会的话，希望能取得更好的成绩。 This question was over to Knavi. Uh, what went wrong today? And also, how was your first Worlds experience? And he answered, I think we performed Worlds and also we made more mistakes, and that's why we lost. And well, this was my first Worlds experience, and my journey ends at quarterfinals. But if I can, I would like to extend my run in the future. Oh. 코라이즌 e스포츠 강지의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게 롤드컵 여정이 끝났지만 오늘 징동 선수들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성, 성공적인 한 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다면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일단은 최선을 다할 모습에 일단은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뭐 제가 좀잘 못난 제가 잘 못해서 팔 강밖에 못 왔지만 이거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프로로서의 그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이팔 강보다는 무조건 높은 무대를 갈수 있는 진동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啊，这个提问是 Corizon 记者向导呃监督的提问，他说今年呃虽然很可惜结束了世界赛之旅。但是京东选手们都展现了非常好的竞技力，然后啊可能很多人都觉得今年京东的成绩还是比较理想的，啊，请问他有没有想对选手们说的话？ 然后监督的回答是，呃，今年选手们都尽力了，想跟他们说一句辛苦了，是因为我自己做的不好，所以才取得，才只只能取得八强的成绩。希望他们作为职业选手不会忘记今天，然后希望如果明年有机会的话，可以取得比八强更好的成绩。this uh, question was over to the head coach。 So, even though JDG's journey at Worlds ends here, well, you guys were able to showcase a very nice performance and it was a very successful year for the org. So,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tell your players? And his answer was well, everyone worked really hard. So, I want to say I really appreciate all the hard work. And because of me, we, were not able to extend further from the quarterfinals, but as a professional players, I hope they all remember this experience. And um, starting from here, maybe next year, I hope the JDG players can reach um, to the bigger stage. Okay, now we will turn to English speaking media. Please read the questions. Okay. Um, this is from Simon from an inquire to coach. Um, you've taken down s o n i n g all year in the LPL. What changed that put the team at a disadvantage in the series? 네,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LPL에서 s 닝을 계속 잡아오셨는데 어떤 점이 어, 변화가 있어서 오늘 좀 불리한 입장에서 플레이 하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수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챔피언 풀이든 이런 복기랑 준비를 엄청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솔직히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선수들이 원래 실력에 비해 좀 실수를 좀 너무 많이 한것 같고 그리고 실수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좀더 후반에 좋은 조합의 픽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초반에 그냥 왠지 뭔가 해야 될것 같아서 좀 초반 픽을 줘서 So first off, I think Suning had bigger t e m p o and they prepared even um, better than we all expected. And to be honest, I think there are just two clear reasons that we lost today. First first one, first one is that our players made Much more mistakes than they usually did. And also, the second reason is that um, maybe I should have taken the comp that the, the players can come back after making several mistakes in the early game. So maybe we should have gone for the late game comps. But I kind of thought that we should have gone for, like, at first, I thought we should just make a lot of actions and go for early game setups. So I focused on the early game oriented picks. But I think, well, I should have gone for a late game. focus pick 啊这个问题是想提问监督的今年啊京东在对上苏宁的所有比赛都拿下了胜利你觉得今天对上苏宁有什么变化嗯会导致这次的失利呢然后监督的回答是啊苏宁本来就是一支打得很好的队伍然后今天他们啊 uh uh uh uh uh uh, 在英雄池准备方面做了很多然后我觉得我们输掉比赛有两个理由第一个是因为选手们相比起原来的实力他们的失误比较多然后第二个理由就是我本来可以给他们一些失误之后到后期可以挽回来的一些阵容的选择但是我总是在想想在前期做点什么事情所以没有给到选手们更好的阵容嗯 Uh Eugene for Kanavi. Um, what are your thoughts on Lilia? She seems to be a very polarizing pick at Worlds 2020 and seen mixed success. 카나비 선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 릴리아 픽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데요. 이번 월주에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줬고 들쭉날쭉한 그런 행보가 어, 승리와 패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릴리아 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릴리아 픽 이달리 급여가 없으면 그나마 좋은 정글이지 않나 싶어요. If Nidalee and Graves are not available, I think Lillia is um, quite good. This q u e s t i i r Kanabi's question. h o o l d i l l i a as 英雄 h a m 在 i 次 n 界 e 的表 u 是非常 e 端的要 t h 最好要不就是 a m e n t s p e r f o a is r t e o t h n t h t l a Kanabi's answer is, 女 f t 英 e 被 h a i n h i n b a n Lillia is a 不 o 的 d c o Um, this question is Victor from ISE Esports for Coach. Suning is in semifinals and top esports plays tomorrow. How do you see the LPL level this year? Do you think China will be world champion for the third time?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수닝이 4강에 진출하였고 c e s 도 내일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올해 LPL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도 중국이 월즈를 우승해서 세 번째 타이틀을 가져올 것 같으신가요? 음... 어. 누가 정확하게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팀 그러니까 저는 담원하고 TS 다 지금 남은 팀들 중에 순위 세팀다 지금 상체가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상체 센 팀이 조금 더 유리한 메타인 것 같아서 어, 일단 세팀 중에 세 팀이 이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 I'm not really sure who's going to win Worlds this year, but I want to say d a m a n TES, and Suning looks really, um, look really strong, and I think all three teams have a very strong top side, so in their current meta, I think the team with stronger top side will be in a very favorable spot, so I think those three teams will perform really well. 啊，这个问题是向教练提出的问题。他说，呃，苏宁今天也进入到四强，然后T E S明天也会展开四强，呃，八强赛。然后你是怎么评价今年L P L的整体水平的？你认为L P l 今年会夺得第三个世界赛冠军吗然后呃 教练的回答是他很难说今年具体具体是哪一支队伍会拿到冠军他认为 DWG Tes 和苏宁这三支队伍都是上半区非常的伍他版本上半很的伍是十分有利的所以他四面三支伍的的是非常大的 n i c k Ray from Hot s p a w for l u m o Loken has spoken about how much you've helped him in his growth. What is something about his play that you are most proud of from this world? This question is to ask t e f m a l e a e Loken h a n t i o n e d that you have helped him a lot. So, what do you think he makes you proud of? s p e c i l in t o r l a e n t 手就是 i n t t l e n 然后把自己的, 呃, 不好的地方都打了, 就改了, 然后打了听好了, I think Loken really grows a lot, and he modified a, a, lot of, a lot of parts that he didn't manage to do well in the past, so I think he played quite well. 류마우 어,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로컨 선수가 전에 인터뷰에서도 어, 류마우 선수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류마우 선수의 대답은, 어, 로컨 선수가 올해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어, 올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어, 오늘 정말 많이 보완을 해왔고, 오늘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okay we have last question for english media okay. adele from millennium for coach it has been a tough journey in the lpl and at worlds one that came down to small margins here and there during the season and at worlds when looking at the season overall what are the positives that you will take from the players development and with them reaching worlds after showing promise in 2019 already 공무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어, 올해 l p l 과 월즈에서 모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여정을 치르셨는데요. 어, 모든 승패가 굉장히 한끗 차이로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전체를 돌아봤을 때 선수들의 성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느끼신 점이 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저 선수들이 진짜 엄청 잘했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선수들은 그래도 그냥 잘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간절함은 그래도 수닝보다 저는 조금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실수가 좀더 많이 나왔고 So in the b e n n n g I had a i g pick in the first place, but in the beginning, I o u l d n t d a b i k in the f i t place. b u h n a o g a k w g n e n t a r a I I l l i the a Well, I wish they could have reached higher, but I mean, They, the fact that they made it to the um, quarterfinals, it's because they've been working so hard and they have developed it so much throughout this year. So I hope they can keep their heads up. And also, well, our players performed so well today, but I think they were less desperate compared to Suning. And so we were making more mistakes. So we were first, first off, we were looking for you know, early game oriented picks and then we had to like mix them up in the later games. So. Well, but our players are such a great players. So I believe they can do better next year. this question i s 来自来自 m i m 记者的 向教练的提问他觉得 他说LPA队伍 今年在世界赛也是一段比较艰辛的旅程嘛所有胜负都在一线之间你是怎么看待选手们成长的这个过程你有没有什么一点比较积极的一点考虑的然后教练的回答是本来我们可以拿到更高的成绩但是来到八强也是因为选手们非常的努力然后 他们成长了很多希望他们能够抬起头来挺起胸膛然后今天失利的原因是因为比起苏宁他们我们这边犯的失误更多然后我们不得不做出了前期英雄混者后期英雄这样一个混合的一个 b p p 但是选手们都是打得非常优秀的选手相信他们明年会取得更好的成绩 OK, last 10 minutes for Chinese media. Uh 因為我們時間比較晚了,大家提問的時候稍微加速一下,好嗎? 好,開始第一個問題。這個問題來自於腾讯体育想要問一下綠毛就是其實今年队伍還是創造了就是最好的成績嘛 然後就是怎麼評價今天的比賽,以及對於今年會做一個怎麼樣的總結? 今天的比賽的話就是就沒別人打的好吧。 然后今年总的来说, 呃, so this question is from Teng Xun Sports, and the question was over to l u Mao. The question is, uh, actually, um, you are able to get the best result for the uh, JD Gaming. So how do you like? to comment on, today, on this year's performance? And do you have any conclusions? And the answer is, actually, I didn't manage to perform that well in today's matchup. I made some mistakes. So I feel quite pity that we didn't manage to grab the victory. And actually, we have created our team's history uh, over this whole year. Um, so maybe we will come back stronger and perform better next year. h uh -huh. 텐센트이 e 스포츠 기자님께서 류마우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팀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셨는데 어, 올해 본인의 평가 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짧게 어, 맘, 음, 짧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상, 아, 류마우 선수가 오늘 상대보다 어, 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수가 많이 나와서 정말 아쉽고 그래도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내년 내년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문제. 어, 저기서 라이즈 뽀롱진의 문제. 니까좀세에 So this question is from um, Baolong Esports uh, and the question is over to Zoom. Uh,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is w o r l d 2020 and the answer was I've learned in the games. The team that made less mistakes can get the win. 파울롱 에스포츠 이 기자님께서 줌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올해 롤드컵에서 배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그줌 선수 대답은 어, 실수가 덜 하는 사람 아, 덜 하는 팀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두가 啊这里是 l l 大咖想问一下 s o f m 呃这次看一下好我们直接下一个问题直接换下一个问题对于今天的比赛嗯 z o m 选手你认为该提升的点都有哪些呢谢谢呃这边是乐玩电竞谢谢提升的点感觉是我们 的目标感觉要更明确一点吧然后我们个人要减少一点吧 This question is from Loewan Esports, and the question is over to Zoom. So uh, after this game, which part do you think you can make some improvements? And the answer is, uh, I think for the, targeted in, for the targets in the early game, we can make some improvements and try to make less mistakes in games. Uh, 이스포츠 e 기자님께서 줌 선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어, 오늘 팀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줌 선수의 대답은 어, 초반 게임 초반 목표는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K，that's okay, all for today。我们今天的那个呃JDG的群访已经结束了。那麻烦选手站起来，我们合个影。thank you。好，谢谢。